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? 맨날 머리가 축 처져 있어서 몰랐지? 아니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냐고. 와, 자 로드형 어디 칠? 아니, 됐어요. 됐어, 됐어. 자 이런 마음의 상처는 그 보석 치료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. 보석 치료. 머 뭐, 머리만. 아이고, 안녕하세요 겉으로 왜안 달라져? 안이냐고 잉큼앵큼님? 뭔 성전하냐? 뭐 벗기라도 해야돼? 아니 뭐, 바뀐 거 없냐고요? 아이 사람들 보게나? 아니, 에르디님 왜 근데 아무 말이 없어? 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? 왜 왔는데? 바뀐 거 없어요? 왜 못알아쳐려 다들 응? 아니 척하면 척아니 무기 21강말고 나뭐 바뀐 거 없나구요 염색한거 아 봐봐 딱 아시잖아 다들 <웃음> 요새 봉님 화가 너무 많아지셨어요 크크로아콘 그 장기백 본다고 화내시는거예요아 근데 장기백 보는건 화나잖아 근데 거기다 지금 60만걸 가까이 때려먹은거 같아 지금 이 무기에 얼마나 부기와 영화를 누르겠다고 이 무기를 눌렀는지 진짜 87퍼예요 87퍼 응? <웃음> <응? 웃음> 자, 아, 붙입니다. 아 깜짝이, 아 깜짝 놀랐잖아. 아 누가 뒤에서 속삭이는 줄 알았어. 누가 뒤에서 와가지고 속삭이는 줄 알았잖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마음이 평온해지는 노래 없나요? 마음이 평온 평온해지는 노래. <목소리> 아 갑자기야. <깜짝이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기고 1등을 하면은 내가 5천골 드림 진짜임 나 개잘해요 볼가이즈 이거 맵 처음에 아 어, 자연스러웠죠? 어, 어잉 어잉 어잉 아씨 지름길로 갑니다 이겨봐 아휴 어이 어이 오오 고인물 나이등아아아어아 아, 아, 아. 아, 진짜 아씨아니 진작 밑으로 갈 거야. 어아왜 나한테 그러세요 아니, 왜 나만 봐, 질 아니, 도안 했다고! 유우. 아야. 아야. 아야. 아야. 아아아 아니, 이거 아니지! 아, 떨어져, 아!